안녕하세요. 별빛 드라마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이제 초반부를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작품의 부주인공 급으로 나와 있는데 거의 등장은 안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준하입니다김준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주인공들과 나란히 나열되어 있고 홍보자료에도 꽤 중요한 역할로 나와 있는데 작품에서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요? 또한 김준하가왜 투자 전문가라는 설정이었을까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준하가 앞으로 어떻게 작품에 영향을 줄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김준하는 여자친구인 오연두를 놔두고 장세진과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김준하는 오연두를 만나는 건 안정적인 투자고 장세진을 만나는 건 일종의 도박인데 김준하는 결국 도박을 선택했다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용 전개를 미리 설명해 준 것이죠. 김준하는 공태경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준하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공태경에게 장세진을 빼앗긴 것이고 이제 전 여자친구인 오연두마저 빼앗긴 상태이죠. 김준하는 자신과 인연이 있던 두 명의 여인을한 남자에게 모두 잃었으니 분통이 터질 만도 한데요. 이건 본인이 저질렀던 나쁜 짓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도 김준하는 반성은 커녕 공태경에게 이 모든 분노를 몰아붙일 것입니다. 12화에서 장세진은 마지막에 오연두의 수첩을 보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에 가르다 다시 공태경과의 결혼에 도전하게 될 텐데요. 장세진은 혼자만의 힘으로 는 버거움을 느끼고 김준하를 이 판에 끌어들입니다. 김준하도 공태경 에게 복수를 꿈꾸었으니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장세진은 본인의 의도는 숨긴 채 김준하를 깨어 공태경과 오연두를 헤어지게 만들자고 하죠.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때 김준하와 다시 사귀겠다고 꼬득입니다. 바보같은 김준하는 그녀의 속마음도 모른채 복수에 동참하고 장세진과의 결혼을 꿈꾸게 되죠. 장세진이 공태경과의 결혼을 꿈꾸는 것처럼 김준하도 장세진과 미래를 함께한다고 김치국을 먹습니다. 장세진은 전혀 김준하와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장세진은 김준하의 장점을 활용합니다. 김준하가 유명 주식 투자 전문가라는 점을 활용하죠. 장세진은 김준하에게 공찬식의 회사인 nx그룹 주가 조작을 지시합니다. 공태경에게 복수하는데 왜 nx그룹을 흔드냐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은금실 때문입니다. 은금실은 옛 나라 사람입니다. 옛부터 집안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들썩들썩하면 새로 들어온 가족의 탓을 하며 구박하거나 내쫓았죠. 뉴스에도 nx그룹의 주가가 폭락했다고 뜨게 되고 회사의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은금실은 이게 다 오연두 때문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공찬식의 첫째와 둘째도 오연두 탓을 하겠죠. 또한 이렇게 집안의 잡음이 들려야 장세진이 은금실을 위로하며 동시에 본인이 일을 잘 처리했다고 안심을 하게 하고 다시 손주며느리감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nx그룹에 대한 주가를 조작한 것이 들통이 나서 걸린다고 해도 장세진은 전혀 몰랐다고 하며 김준화만 감옥에 가는 스토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세진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곳을 마련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김준화가 언제 어떤 역할로 등장할지 예상해보셨는지요? 재미있는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